블라 안녕하세요 생얼로 이렇게 <웃음> 카메라로 찍고 있는 점 정말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승마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안전모랑 안전조끼를 입고 있어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뭐 두개골이 뭐 어떻게 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하필 피부가 망가졌어요 여기 얼굴로 바닥이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여기가 싹 갈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진 보면은 자갈에 갈려 가지고 얼굴이 자갈에 갈려 가지고 오돌토돌하게 막 자갈 모양 상처도 있고 얼굴 반쪽이 완전 아작 났었어요 진피층까지 오염물질이 들어간 것 같고 진물이 엄청나게 나올 정도로 감염이 돼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메디폼 밴드가 있어서 크게 크게 붙이고 잘라 잘라 붙였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한달 정도는 붙여야 될것 같은 큰 상처였던 거죠. 실내에서 알게 된 한국 분들이랑 그런 분들한테 요청 해서 혹시 집에 메디폼이 있으면 은 나한테 좀 기부해달라. 실내에서 여기저기서 후원 받았던 것들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. 일단 상처는 마무리가 됐어요 볼에 있는 큰 상처 외에는 거의 상처가 없을 정도로 잘 아물었는데 뚜껑이 딱 덮이자마자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처다 색소 침착도 올것 같고 흉이 계속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색사, 색깔이 남을 것 같다 해가지고 실내 피부과는 약 같은 거 바를 필요 없이 그냥 돌아다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뭔 개소리야! 흉터 연고에 관련된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. 가장 많이 추천하는 연고가 있더라고요. 콘트라 투백스겔 더마틱스 울트라라는 제품이에요. 이두 개를 약사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께 급히 SOS를 쳐 가지고 한국에서 칠레로 오시는 주재원 분이 또 다행히 계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제 건너 건너 연락이 된 분이 흔쾌히 가져오겠다고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주의사항이 여기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을 때 바르면 안되고 상처가 완전히 뚜껑이 덮이고 살이 돋은 후에 이제 색소침착이 이렇게 된 이후에 바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컨트락 투 맥스 겔은 통터 색깔이 이제 침착이 됐을 때 그거 색깔을 좀 옅게 만들어주는 때 굉장히 탁월한 와우. 약이라고 해요. 바를 때 가장 신경 써서 바르는 그런 연고이기도 하고요. 되게 비쌌어요. 더마틱스 울트라 같은 경우는 상처 부위에 실리콘으로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대요.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피부 같은 거를 보호해주는 자외선 보호도 된다고 하고 이것도 색소 침착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일단 지금 이두 연고를 한번 발라볼게요. 이만큼 조금 딱 짜서 부담스럽겠지만. 이런식으로 오랫동안 흡수시켜 줘요 그상남 부분 주위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연고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손에 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드름 상처 같은데 전 그냥 발라버려요 이렇게. 여드름 상처 같은데도 좀 색깔 옅어지라고 오래된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... 정도 된 상처에 발라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마를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돼요 연고가 조금 마르면 은그 위에 실리콘 젤을 이렇게 해서 한번 쓱쓱 문질러서 코팅해 주는 거래요 이 실리콘 젤도 마르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저는 또그 위에 또 데일밴드 같은 걸 붙여요. 데일밴드를 붙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이 약을 바르기 전이랑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와우. 처음에 바르기 시작했을 땐 솔직히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? 다쳐서 이제 연고 같은 걸 바르신 분들이 발랐는데도 소용이 없고 색소 침착이 남았다 하길래 굉장히 저도 비관적이었거든요 쓴지 한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눈에 띄게 효과가 있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고 그각보다 효과 있,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피부 색깔로 돌아오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. 그리고 솔직히 100%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크림 바르고 볼터치 같은 걸 하면 잘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옅어졌어요.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흉터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느낌적인 느낌? 저의 후기?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!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